2주간의 유럽 출장이 끝이 났다 내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넓은 곳이었다 한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타잔입니다 저는 올해 1월 2주 동안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프랑크푸르트 하임텍스틸, 하노버 도모텍스, 쾰른 가구 전시에 파리 데코오프, 그리고 파리 메종오브제를 다녀왔어요. 저는 대표님과 동행하면서 마케팅이 필요한다양한 영상을 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죠. 이 I... okay. <웃음> 여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4.1관이에요 여기가 하나의 분야예요 가구원단 가구원단만 취급하는 하나의 관인데 그러니까 한 분야가 우리나라 그 코엑스 한층 정도 쌓이즈입니다 이런 관이 한 8개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웃음> 오늘 간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아마 남은 일정 동안 한 나머지 한국 한국 더 가야 되고 국 한국 한번한어 한국 보겠습니다 뒤에 보 한국 한국 한국 람국이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프랑크푸르트 하임 텍스틸에한 트렌드 2021이라는 전시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원단 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시였는데. 원단이라는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분야의 대표님과 전문가들을 만나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제 원단, 베딩 그리고 가구, 유리, 필름 정말 각 분야의 정말 최고 베테랑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 나누는 걸 제가 함께 듣고 있거든요 제가 이 순간 이분들이랑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어쨌든 대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울 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직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노버에 도모 텍스틸이라는 곳에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바닷제, 바닥에 재바닥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루는 전시회예요 그래서 마루바닥부터 해가지고 뭐 카펫이나 여러가지 그 바닥에 대한 모든 원단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 정말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뭔가 일을 할때 특히 뭐 사업이나 자기만 일을 하고 싶다면 어 절대로 이제 내주 국내시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국제시장 아니 국제시장? <웃음> 세계시장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 보고 배우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하물며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는 좀 제가 하려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세계 전시회 그런 게 있다면 제가 꼭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회가 사실 모든 것을 한눈에 한 번에 볼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잖아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이된 버스를 타고 한노버에서 헬렌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쾰린에서 방문했던 가구 전시회에서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가구를 다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가구 시장이 이렇게 큰 줄도 처음 알게 되었고 디자인적으로도 세계 정상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지금은 저희, 저희 독일 쾰린에서 페리, 페리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고요자석이 널찍하고 좋습니다 어, 3시간 동안 편안하게 또 페리스로 한번 향해 보도록 겠습니다아 드디어 이번 출장의 마지막 행선지 페리스에 도착했습니다 헬륨에서 3시간 달려왔는데 그 낭만에도 시판이 아니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정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가 사실 뭐 제가 원단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규모예요 정말로 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 뭐 인도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원단 뿐만 아니라 뭐 가구 그리고 트렌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제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세계의 어떤 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됐고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시, 세상이 넓구나. 세상이 어, 이렇게나 컸구나. 정말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원단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분야도 좀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음,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물론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생기기 어, 힘들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큰 도움이 될것 같고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전시나 뭐 엑스포 같은 거를 좀 한번 적극적으로 다녀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어 함께 저를 데려와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승성 <웃음>